약간 저기 신식품어어신시풍 크로스오버식으로다가 신 맞아 잘 보셨어요 원 오리지널로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 감이가 좀돼 가지고 어, 네. 순수성은 없지만서도 재밌지 않니? 가봅시다 요새는 더더나 그거는 나, 고전이 나, 클래식한 나. 거야 더해 네. 자 상점장 중무리로 경상도 민요를 남도에서 갖다 하는 거야. 그래서 경상도 그 토리가 살아 있지. 맨나리 토리가. 이런 거. <놀람> 죽어, 후생 하면난군 먼저 섬길라네 이런 것이 좀 어렵지? 나둬야죽고 후생 가면 쉽지는 않지. 그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민족이 아까 쉬운 줄알니 그러니까 <웃음> <그럴까>? 내가 만만치 할 거라 그랬어. 그래, 청추지 말고 오늘은 그려하자 음, 왜냐면 어려우니까. 어려울.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야. 다시 한번더 할게. 상주 음. 함창 음. 공갈모세 음. 에시다 아, 한창공달 공간에... 내 따주마 연밥 주밥내 아, 아, 따주마 우리 부모 섬겨주소 성교구소 문어야 대전복손에 아 <susurra> 섬길라네 남군 오, 남군 오, 남군 먼저 섬길라네 이뱀미저뱀미 다시 모노니 Oh. 반달이 아, 주생 다리 반달이지 음. 주생 리 반달이지 음. 오 당초 맵다 해도 오초해초초다 해도 다 해도 지지 하더라다 치즈 입사, 인는 안, 할라 안, 지 안, 사 안, 는 안, 할라네 안, 렇게 하시면 돼요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이렇게 하면 자꾸 밑으로 내려 올라가면서 "나도야 죽어", 야 죽어 어막 이렇게 서 흔들어 줘야 돼. "나도야 죽어" 부생가하면 경상도아주 거기 가면 전부 이런 식이에요. 경상도 속의 끝이가다그러니까그친가 지금 원단는그 친구는 그걸잘돌그면구는그 친구는 그구난몇년 걸렸어 이거 몇 년? 가구 <웃음> 냉커면 음군당섬 란네 코소를도 살짝 살짝 나오게 해야 돼 코슬이 나오는 한양자고 좀좀 아, 그렇지. 그렇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 창마 질라나. 어, 어, 어. 만수산 검은 구름이막몰려 이게 정선아리랑 이런도 똑같아. 이이 아까부터 이런 이름 아까 이런, 이런 비슷한데. 정선아리랑 응. 통해. 통해. 통해. 그래. 이게 통하지. 통하지. 왜냐면 통하지. 그것이 다 강원도잖아. 경상도 한, 강원도가 강원도. 한매 동부민요가 동구민요. 한한매나리 줘요. 남도하고 진짜 다르잖아요. 그런 하 어머니 그냥 서로 어머니 그러잖아. 시름 시름 어머니 서로 어머니 안을 낼듯 마트, 듯 남도 나도 내버리잖아, 막 진하게. 막 진하게 우는데 요거는 서름을, 맞게. 너무 서름이 찌들어갖고 <웃음> 크게 울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머금고 있는 거야. 막... 눈이 울라나 피가 울라나 억수 창마질라나 산 검은 구름이 막 물려뜨네 그아리랑 아리랑 아 <웃음> 그쪽 사람들이 부처님이라고 하네. 생불이라고.